오형은 편을 나누고 A, B형은 거리를 둔다. A형은 거리를 두고 동시에 편을 나누며 B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O형과 A형이 만나면 같은 편이 되더라도 거리를 두는 A형과 거리를 두지 않는 O형의 갈등이 존재한다. O형과 B형이 만나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더라도 편을 나누는 O형과 편이 없는 B형의 갈등이 생겨난다. A형과 B형이 만나면 두 가지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A형과 AB형이 만나면 서로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지만 소속이 확실한 A형과 사실상 소속이 없는 AB형의 갈등이 생겨난다. B형과 AB형이 만나면 둘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지만 거리를 두는 A, B형과 거리를 두지 않는 B형의 갈등이 존재한다. O형과 A, B형의 만남 역시 두 가지 갈등이 동시에 존재한다. Nope. O형끼리는 동지 아니면 적으로 확실히 갈리고 O형끼리는 친하더라도 경쟁을 합니다. A형끼리는 서로 선을 넘지 않으며 A형끼리는 가까워도 일정한 선이 존재해요. B형끼리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B형은 구속하지도 구속당하지도 않아요. A, B형끼리는 선을 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구속하지도 않는다. A, B형끼리는 서로에게 친근감을 느낄 뿐 쉽게 친해지지 않죠.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그동안 혈액형 간 관계를 O형, A형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O형, AB형 관계까지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걸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제 구라이론의 핵심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같은 혈액형 간의 관계 이건 이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죠. 같은 혈액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제 혈액형 구라이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두기와 편나누기고요 다른 하나는 외향적 A형과 내양적 B형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거리두기와 편나누기입니다. 이건 제가 혈액형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두 가지 개념인데요. 각 혈액형별 기질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안한 거예요. 일단 만화에서 나온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O형은 편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편나누기가 등장하죠. 잠깐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와 편나누기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거나 편나누기를 하는 게 나쁘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혈액형 간 기질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 예,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O형은 편나누기를 합니다. 우리 편일까 나보다 셀까 여기서도 편나누기가 나오죠. 나중에 O형 편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O형의 편나누기는 A형과 B형의 중간자로서의 O형의 특성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AB형은 거리를 둔다. 이렇게 얘 기했 죠？자, 여 기서 거리두 기가 또 나오 고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AB형 이전에 A형 이야기에서 이미 거리두기가 나왔었죠 AB형은 A형과 마찬가지로 A형 기질이 있기 때문에 AB형도 A형처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AB형은 거리를 둔다 이걸 기억하시고 A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거리를 두면서도 그렇죠 편을 나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A형은 AB형처럼 거리를 두지만 동시에 O형처럼 편을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리를 두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이 거리두기는 A형이 원주니까요. 왜 O형처럼 편을 나눈다고 했을까요? A형은 O형처럼 동물적인 본능으로 편을 나누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리두기와 편나누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가 주로 1대1의 관계에 작용하는 것이라면 편나누기는 주로 1대다수의 관계에 작용하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A형 기질을 의미한다는 거는 쉽게 눈치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형 기질을 가진 A형과 AB형이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 거리두기는 말씀드렸듯이 주로 1대1의 관계에 작용하는 겁니다. 상대가 가까이 오면 피곤해진다 그랬잖아요. 자극이 많아져서. 그래서 거리를 둔다. 이게 A형 기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거리두기란 상대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관계를 맺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성향이 강하면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너무 멀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반대로 거리두기 성향이 없다면 아예 가까워지거나 아예 멀어지 것도 벌어지는 방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편나누기는 뭘까요? 편나누기는 타인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거나 관계에 선을 긋는 성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성향이 강하면 소속감이 확실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충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 성향이 없는 사람은 비교적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생활할 때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는 면이 있습니다. O형은 편을 나누고 AB형은 거리를 둔다. 그리고 A형은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편을 나눈다. 그럼 B형은 어떻게 될까요? 비형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고 편을 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비형 특유의 악명 높은 자유분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형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제멋대로잖아요. B형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죠. A형 기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편나누기도 안 하는 걸까요? B형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죠. 마음과 호르몬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성향으로 인해 집단 내에서도 따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생겨나고요. 예컨대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동료들끼리 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맛없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할 가능성이 큰 혈액형이 바로 B형이죠. 할 말은 하고 죽자식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그때그때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 위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형은 편나누기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AB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AB형도 B형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하나의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형은 거리 두기 편나누기 둘다 한다. B형은 둘다 안한다 O형은 편나누기만 한다 거리두기 안한다 AB형은 거리두기만 한다 편나누기 안한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혈액형 기질 차이를 한눈에 요약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질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도 한눈에 보이는 거죠 O형과 A형이 만나면 같은 편이 될수 있어요 둘은 편나누기가 다 있으니까 하지만 거리두기가 A형은 있는데 O형이 없죠 그래서 O형이 다가가면 A형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요 거리 두기 성향은 너무 가까워도 불편해 하지만 너무 멀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형이 포기하고 멀어지면 우리 편 아닌가 보다 해서 포기하고 멀어지면 오히려 A형 쪽에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 두기란 인간관계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O형과 B형이 만나면 둘다 거리 두기가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까워 질수 있어요 하지만 현난 후기가 O형은 있는데 B형은 없잖아요 그래서 서 둘이 친해졌을 때오형은비형에 대해 이 친구 너무 개인플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A형과 B형이 만나면 이 양쪽은 두 가지 기질 차이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B형이 다가가면 A형이 불편하겠죠. 거리두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사리 친해졌다고 해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편나누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잘 맞는 사이도 분명히 있어요. 환상의 말벗이 된다. 그랬었죠. A형과 AB형이 만나면 어떨까요? 둘다 거리두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편나누기가 다르잖아요. A형은 편나누기를 하는데 AB형은 안하죠. 그래서 A형이 AB형에게 단체 생활에 대한 좋은 뭐 이런 걸 하면 매우 위험해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둘다 거리두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워질 때도 천천히 멀어질 때도 천천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B형과 a 형이 만나면 처음엔 매우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거리두기가 a 형은 있는데 B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B형이 다가가면 a 형이 물러나겠죠. O형이 다가가면 A형이 물러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좀더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의외로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둘다 편가르기가 없거든요. 개인 대 개인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뭐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형과 a 형은이 경우도 A형과 B형 때랑 비슷하죠. 두 가지 기질 차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O형 다가가면 A 병은 물러나고요 거리두기 때문에 역시 어렵게 친해졌다고 해도 오형이 보기에 A 형이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변난우기가 작용하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그랬죠. A 형과 B 형이 환상이 말벗이 된다면. 오형과 a 병형은 단짝, 베프, 절친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외롭긴 해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혈액형 관계를 다 조망해 봤는데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뭐 인간관계가 그렇게 공식대로 딱딱 들어맞을 수가 있나요?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무슨 혈액형 관계가 갈등밖에 없느냐?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아마 제 구라이론이 혈액형 간 기질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도는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비관론, 운명론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그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이 나랑 좀 달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얘기였고요. 그럼 같은 혈액형 사이면 어떨까요? 같은 혈액형끼리는 오해나 갈등이 전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겁니다. 오해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구라이론에 의하면 혈액형이 같다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 작동 방식의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혈액형이 같은 사람일 경우 동일한 상황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외엔 서로 아주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을 보겠습니다. 긴장감이 몸에 배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인지 논리적인 사람인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인지 화를 거의 안 내는 사람인지 사람인지, 무서운 사람인지, 웃기는 사람인지, 우울한 사람인지, 명랑한 사람인지, 소극적인 사람인지, 적극적인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열거한 모든 캐릭터의 사람들이 동시에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건 다만 공통적인 특성이뿐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다른 모든 성격도 똑같은 사람인장 판단하는 건 마치 항생제의 오남용처럼 혈액형 효과를 너무 과장되게 믿은 결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바란 얘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각설하고 같은 혈액형끼리 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O형과 O형. O형은 스트레스 호르몬 작동 방식에 의해 애정모드와 전투모드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둘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둘중 하나겠죠. 둘다 애정 모드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전투 모드에서 만나든가 설마 한쪽은 애정 모드이고 다른 쪽은 전투 모드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둘중 하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O 형끼리는 확실한 적이 되거나 혹은 확실한 동지가 됩니다. 다음 A 형과 A 형, A 형은 O 형과 달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긴장감이 몸에 배어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자극이 많아지. 이기 때문에 서로 피곤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별 실수 없이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적이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라 하더라도 오형 O형, 오형처럼 강하게 충돌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동지가 되더라도 끈끈한 애정을 나누는 경우도 드물어요 겉으로 드러내서 그렇게는 잘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도 그냥 냉전 상태가 계속 이어지거나 친하다고 해도 그냥 은근히 챙겨주는 편인 거죠 그리고 비형과 비형 B형. 비형의 경우는 정신과 신체가 밀접과게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관... 관계가 형성되죠. 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비슷할 때는 완전히 같은 흐름을 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고요. 관심의 대상이 다를 때에는 전혀 다른 흐름에 맞춰지기 때문에 아예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들 관계의 특징은 적이나 동지의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즉첫 만남에서도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고요. 가까워졌다. 크게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AB형과 AB형 AB형은 설사 인간관계가 좋은 경우라고 해도 가끔씩 외로운 존재가 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거리를 두는 A형 기질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B형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습하잖아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곤 하죠. 그래서 AB형이 다른 AB형을 만나면 다른 어떤 혈액형보다도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충족적 성향, 즉 타인의 존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성향 예, 이 성향이 가장 강한 혈액형이기 때문에 일부러 서로를 찾아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같은 혈액형끼리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즉 처음 봐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는 건데 만약 다른 혈액형과의 오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같은 혈액형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국당에서 만난 동포가 되겠죠. 하지만 이미 같은 혈액형끼리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면 그런 사람들끼리라면 매우 심드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소닭 보드 단단지 얘기입니다. 또 신비감 같은 감정은 익숙함이나 친밀감과는 대체로 반비례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혈액형끼리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혈액형이 같으면 비교적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호르몬 너머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만화에서 개와 고양이를 그린 적이 있어요. A형과 B형 편이었나요? 개는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었는데 고양이가 보기엔 개가 자기보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욕을 하죠. 이개 XX가 왜 가만히 있는 날 건드려 너 죽을래? 개는 어이가 없죠. 너 돌았냐? 이거 완전 돌아이구만 결국 개들 사이에선 고양이는 X라이가 되고 고양이들에게 개는 말 그대로 개... 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개는 즐거움의 호르몬이 흐르면 꼬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꼬리를 움직이는 걸본 고양이의 몸엔 분노의 호르몬이 흘렀다는 것이죠. 유엔 개나 고양이나 계속 분노의 호르몬만이... 그렇다면 호르몬 너머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컨대 분노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차이가 있지만 분노 그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란 거예요.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개는 반가워서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요. 고양이도 개한테 다가갈 때는 똑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기 전까지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제 구라이론의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향적 A형과 내양적 B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유형은 기존의 전형적인 A형과 B형의 이미지, 즉 소심한 A형과 제멋대로 B형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A형과 B형입니다. 이 유형들을 이어지는 두 편의 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